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암으로 사망한 때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 완성시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20나 2028-038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2008년 5월 무렵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3년 5월 25일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공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아무리 늦어도 2013년 5월 25일에는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년 5월 25일에 이미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형사 고소 시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재기 당시까지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여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가공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암진단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와의 분쟁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쟁점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에 연재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각 보험계약과 같은 부진단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암이 재발한 경우 종전에 암진단을 받았던 사람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교육하였다는 점등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기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